안녕하십니까 홍언니TV의 홍언니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번에 했던 복근운동편이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운동보다는 우리가 복근을 복근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렇게 나온 얘기들 또 초보자들이나 중급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런 복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복근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은 아 복근도 좋아질 수 있고 복근에 대한 궁금증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 모든 부위가 일단 우선적으로 음 매일 하게 되면 현재 내가 아주 운동을 잘하지 않는 상태이긴 합니다. 복근이 다른데 보다는 좀더 일상적으로 수,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이 좀더 빨리 될수 있고 작은 근육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매일 하면은 전 현재 제가 잘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다음날만 운동하는데도 멀쩡하다. 그러면 잘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바로 상급자가될수 없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자주 해내게나 스파르타 식으로 매일 자 전제는 달라요 매일 하셔도 돼요 초보자들은 매일 하세요 괜찮아 매일 그냥 500개 1개씩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점점 막 아리백이고 아 다음날 했는데도 운동이 안돼 아파 그러면은 이제 이틀에 한번 어? 내가 막더 열심히 해서 더 아파서 이틀 후에까지도 아파 그러면 이제 3일에 한번 이렇게 내가 운동을 잘하게 되고 집중도가 좋아지면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되지만 처음 초보자들은 무조건 많이 하세요 천개 하는 게 나아요 만개 해요 만개 에너지 아이자 그냥 만개 하세요 네. 그러면 무조건 빨리 좋아집니다 움직임이 있으면 또 체지방도 빨리 빠져요 근육도 빨리 생기고 체지방도 빨리 빼고 많이 하십시오 자세 개만 더 하나 자 세, 마지막 세개더 자, 자 진짜 마지막 두개자 하나, 몇할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피치를 받을 때나 구조자가 있을 때는 막실피지점까지 가서 아프잖아요. 막그 복근이 막 타는 느낌이 나고 근데 이제 혼자 하면은 그게 안 되는데 자. 어, 그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할수 있는 방법. 반동을 하시면 되는데, 어, 홍언니의 복근편이 있어요. 1편. 거기서 보시면은, 복근을 쓰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이걸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제 힘들어. 그 다음에는 내려갈 때 똑같아요. 끝에서 갔다가 이걸 살짝 해서 반동 올라온대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혼자 천천히 갔다가 반동. 이렇게 체력자 하는 것 같이 반동을 쓰시면은, 이렇게 대신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배의 힘으로만 정확하게 움직였다가 힘들 때 하는 거예요. 힘들 때, 그때 막더 아, 이상 못되겠자 아, 이렇게 반동, 이렇게 반동. 힙을 들면 반동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은 조금 더 보조자가 있는 것 같이 더 배가 타는 느낌을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천천히 여기서 뚝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시범 보이다가 어어 죽네 어.. 사이드 크런치는 이제 외복사근 운동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복근이 앞에 있고 요 옆에 외복사근 근육이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같이 해줍니다 얘를뭐 외복사근을 많이 해서 두꺼워진다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육이 그렇게 쉽게 안 두꺼워져요 하셔도 돼요 하시면은 빠져요 체지방도 빠지니까 하셔도 돼요 근데 얘 때문에 디테일이 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호머니는 외복사근이 좋으면 복근을 더 좋게 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여복사근 운동과 복근을 같이 해주면서 실제로 같이 만들어가고 대부분의 바디빌더들이 같이 운동을 해줘요. 허언니가 추천해주는 트위스트 시더입니다. 트위스트 시더. 이 상태에서 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꺾어져요. 트위스트 시켜주고 내려갔다가 반대쪽으로도 꺾어주고. 올라와서 꺾는게 아니고 올라오면서요요 올라오면서 꺾어지고 올라오면서 꺾어지고 그러면 이제 복근과 의복상을 확실하게 만했쓸수 있습니다 자, 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요 상태 이렇게 살짝 숙인 상태에서 여기서 트위스트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에 이제 토로소라는 머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맨몸으로 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보통 실수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많이 하느냐? 힘들어 쉽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 그냥 이렇게 어깨만 움직여. 이게 페이크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항상 내 주먹은 가슴 앞에다 두고 그대로 이거 후로가도 가슴 앞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외복상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 큰일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어, 순서는 복근 운동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외복상을 하시면 좋아요 자아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하복부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 상복부, 하복부 중에 하복부가 조금 더 대부분이 약해요. 약한 근육이기 때문에 상복부가 펌핑되고 인지있으면 하복부를 했을 때 운동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펌핑되있기 전에 하복부 운동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상복부 그다음에 외복사근 중요한 건 그래도 복직근이니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이드 어, 사이드 근육을 외복사근을 하시면. 됩니다 아. 유지 아.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무슨 욕심이냐 먹는 행복감 너. 먹는 거다 먹으면서 복권을 만들려고 하면 말이 돼요? 사기꾼이 잡혀가야 돼안 돼요 먹는 거를 먹는 행복감을 좀 놔야돼요 놓고 좀어내 몸을 만들어서 보여줄 행복감을 더 크게 가져가셔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생겨요 네? 아까 제가 항상 얘기한 그러면서 이제 칼로리 조절을 하면서 맞춰가야지 난다 먹을 거야 복권도 갖고 싶어 안돼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 저도 그렇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스타, 유튜버몸 좋은 사람들 뒤에서 엄청나게 운동하고 앞에서는 먹지만 뒤에서는 막 고구마 먹고 있고 다 이렇게 해요 그럴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덜 먹고 많이 운동하기 여러분들도 후원이를 믿고 따라 하시면 죽기 전에 복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죠